국가 전체에 의대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.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, 감비아에는 의과대학이 한 곳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안과의사는 단 3명뿐이라고 합니다. 평범한 백대장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.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비아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버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. 국제실명구호단체에서는 각 나라의 의사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. 많은 한국의 안과의사들도 감비아로 의료봉사를 떠나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. 평소 안과 치료를 좀처럼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은 아침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. 4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도 의료진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점심식사도 고른 채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을 이어갔습니다. 하루에 30건이 넘는 수술을 해야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의료봉사자들은 아침부터 기다린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었습니다. 백내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, 그동안 뿌옇게만 보이던 세상을 비로소 다시 마주한 감비아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아바라카, 아바라카 꼬리야! 를 말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.